<웃음> 안야 아이스크림 먹을래했는데어 아이 나 녹아 보는 거 아니야? 어, 녹았어. <웃음> 몇 번을 짠 거? 모양이 이쁘지가 않네요 컵은좀 부족해 컵 아, 그 조금 더 해야지 꽉찰것같아 이거 다 이제 어? 네. 아. 저뿌릴때 기술이 필... 한쪽만 발라야 한쪽만 발라 한쪽만 발라야 어 <웃음> 어차피 을 건데? 저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하나는 초코. 하나 초코하고 하나는 딸기잼 해. 그럼 저걸로 해, 이거 사과잼, 사과잼, 사과잼. 사과잼 같은데? 사과잼이 맛있지. <웃음> 푸딩, 푸딩. 어, 딩 푸딩 안넘어가 아이스크림 떠먹을려 했는데. 어, 아이스크림 먹어버린거 아니야? 녹았어. 야, 녹는 거 아니야? 푸딩이 녹나봐. 아닌가? 아인데 인데 인데아인데 어, 어다 네. 어딨다. <웃음> 푸딩이 녹았어, 푸딩